제가 남사친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꼭 귀신 얘기 같은 거 하나씩 물어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들은 얘기였는데 보통 군대 가면은 초소라는 데서 이제 초소에서 밤에 야간 근무를 선단 말이에요. 야간에 이제 보초를 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초소에서 근무를 선다고 하는데 이제 사수, 부사수에서 이제 두 명이 보통 선대요.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사수였고 이제 부사수랑 같이 둘이 있었는데 어떤 초소에서 근데 그 초소가 원래 되게 말이 많았대. 그 전부터도 이제 뭐 봤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한 번도 뭐 가위에 눌려보거나 뭐, 뭐 귀신을 뭐 봤다거나 뭐 그런 걸 느껴봤다거나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랑 항상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되게 그냥 재밌다 하하 이러고 넘어가고 귀신 같은 거 절대 안 믿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 친구도 저도. 근데 걔가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한테 해주면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. 직접 눈으로. 그래서 뭘 봤는데? 이랬더니 자기가 그 문제의 그 초소에서 근무를,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, 그 초소에서 보이는 그 군대 건물 있잖아요. 군대 건물 입구 쪽에는, 이제 문 쪽에는 센서 등이 달려있대요. 센서 등이 달려있는데, 근데 그 센서 등이 갑자기 켜지길래 왜 사람이 뭔가 그냥 시야 정면에 있지 않아도 시야 그 바깥쪽에 있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, 인간은. 눈이, 사람 눈이 그렇게 다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저쪽에서 불이 반짝하길래 그쪽을 쳐다봤대요. 근데 쳐다봤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 문에서 나오면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 곳이라고 했나? 그래서 이렇게 뭐 세갈래길인가 길이 있대요. 근데 이제 그 불이 딱 켜지고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있길래 좀 멀어가지고 잘안 보였는데 사람 실루엣이 보이더래. 그 실루엣이 이제 걸어가길래 음뭐 그냥 누가 어디 나와가지고 어디 가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대. 근데 그 실루엣이 계속 걷고 있는데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. 분명히 사람 걷는 모션인데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더래. 그래가지고 자기 같이 부사수랑 근무를 섰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부사수한테 야너 저기 누구 있는 거 보이냐? 이렇게 물어봤대요. 이상해서 뭔가 이상해서. 야저 사람 보여? 이렇게 물어봤대요. 그랬더니 안 보인다 했대 처음에는. 그래가지고 그 부사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였던거지 처음에 안보인다 했을때 아 사람은 안보이는데 센서 등은 켜져있는거 보니까 누가 담배피로 나온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수인 이제 제 남사친 친구가 존나 소름 돋아가지고 야이미친새끼야너 저거 안보여? 이랬대 그랬더니 그 부사수가 안보인다 하는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사수한테 야 나랑 자리 바꿔 나랑 자리 바꿔서 너 이쪽에서 봐봐 이랬대요 그래서 그 부사수랑 자리를 이제 바꾼 거죠. 자리를 바꿨더니 구사수가 딱그제남사친이 봤던 그 자리 있잖아요. 그 센서등 밑에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 아니면 걷고 있는 모션인데 움직이지 않는 그 실루엣이 있는 그 자리를 보더니 구사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금요일 날 계속됩니다. 캬캬캬캬캬캬 <목소리> 응. <목소리> 음. 뭐라고 했냐면 캬플 댄스 겠지 좀마 웃기네 아 이건 예고편, 예고편. <웃음> 아 궁금하면 금요일날 오세요. 금요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듣지말걸. <웃음>